저번 화에서 덕임은 회임을 하게 되고 반면 산인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할것 같은 가정의 경사에 수산한 기운의 어두운 먹구름이 붕을 짓게 뒤덮게 되는데 우리 아가 아비가 왔다. 연달아 삼다를 썼는데도 효업이 없나이다 눈좀 떠보거라 <목소리> <목소리> 황궁하옵니다 전하 <목소리> 아가 현상궁 전학계 아래어 주게 잠시라도 좋으니 제발 세자저하를 뵙게해달라 세자저하께서 홍역을 앓고 계시옵니다. 하나 자가께서는 홀몸도 아니시옵니다. 자가 이제 그만 처서로 돌아가시옵소서. 자신이 낳은 자식의 임종도 볼수 없이. 그저 밖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덕임의 심정 그리고 제 아무리 이 나라 조선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저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산이의 심정 사가 <웃음> 정화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서 세세저하를 위해 기도를 올리십시오. 아이수나 <웃음> 아 순아. <웃음> 아, 에이, 순아. <웃음> 啊啊啊 별 땅으로 돌아온 덕임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드러눕게 되고 때마침 산이 또한 덕임이 초소로 오고만다 제발 미음이라도 좀 들려 무나 송구합니다 저는 주상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있을 셈이냐? 곱기조차 끊고,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셈이냐? 물었다. 송과합니다. 이대로 죽을 작정이냐? 회임한 사람에게 화를 내선 안 됩니다. 나가 계십시오, 어머니. 서상궁도. 아이를 잃은 건 너만이 아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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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 적없사옵니다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저녁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 에나녁에저세에니 <웃음> <웃음> <웃음> 순아. <웃음> 순아. <웃음> 우리 아이가 아니다.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있어. 뱃속의 아이는 너만을 의지하고 있다. 진압이 나조차 돌볼 수 없어. 그 아이에겐 오직 너뿐이야. 과인이 어린 세자를 지키지 못했지. <웃음> 난 얼마든지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해다오 사이와 덕임은 그 많은 유산을 하고도 정작 살아가던 순이마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니 깊은 절망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데 느껴지십니까? 벌써 느껴는구나 벌써 느껴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느껴진다. 진정이십니까 아이, 그럼. 좀 여기 콩닥콩닥 뛰고 있지 않느냐.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그리 좋으십니까? 좋다. 오늘은 행복하다. 어떤 날은 슬퍼지고. 결국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마냥 기쁠 수도 마냥 슬플 수도 없는 것. 우가다눈좀더보거라 <웃음> 아, 순아 아아 <웃음> <순아. 웃음> 아, ああああああ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라비라 부르고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보라 부르며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말은 이해도 없었다 그 정도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조차